네, 안녕하세요. 목삼촌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곰팡이를 찾아야 되는 이유와 시기에 대해 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곰팡이를 발견했으면 곰팡이를 제거하고 곰팡이 벽면을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현장은 안방인데요. 외부에서 결로보다는 누수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관리실에 확인해본 결과 외벽의 보수 작업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외부의 원인이 해결되었으니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될 방법은 기존 벽체를 뜯고 단열 작업을 다시 하는 방법과 곰팡이가 피어있는 벽면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약해진 석고보드에 퍼티 작업을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현장마다 작업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니 꼭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목수에 관한 컨택트와 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영상들을 올릴 건데요. 제 목표는 영상을 보시고 시골 오지에서도 연장으로 집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곰팡이 핀 석고보드를 복원하는 작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방에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안방을 보시면 붓바이장이 있던 벽 쪽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벽지를 제거하고 지금 뒤에 남아 있는 지금 곰팡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안방 창문 밑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하루 전날 곰팡이 방지제를 뿌려서 곰팡이를 좀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날 곰팡이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퍼티 작업으로 이면을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렇게 석고보드가 푹푹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곰팡이 방지제로 곰팡이 난 벽면에 곰팡이 방지제를 골고루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곰팡이 방지제를 뿌려놓고 하루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 벽지를 제거를 하고 곰팡이도 긁어낸 후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벽지가 박리가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자, 골고루 이제 곰팡이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그 다음날 이렇게 키친타올로 구석구석 곰팡이 난 부분들을 긁어내 줍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플라스틱 헤라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 플라스틱 헤라보다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주걱으로 쓸 용도와 이것으로 퍼티 작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할때 보통은 안 쓰는 용도의 팔이 위에 올리고 조금씩 긁어내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한쪽을 매기고 이렇게 퍼티를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지금 헤라가 지나가는 자국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펴서 발라줍니다 이 부분이 도배를 하게 됐을 때 자국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작업을 한후 헤라로 긁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비용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마땅히 누구한테 어떤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기에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퍼티 작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있다는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업할 때 가장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곰팡이가 난 부분 위에다가 퍼티 작업을 한게 아니라 퍼티 작업 전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퍼티 마감을 해서 깨끗하게 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